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지적장애 1급, 타인 질병 사망 보험은 무효로서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3가단 302288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와는 달리 도박의 목적에 악용되거나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관계로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5세 미만자 등의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하여 그들의 온전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에 의한 대리 동의를 인정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이 희생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망인이 직적장애 1급에 진단을 받은 심신비약자 또는 심신발약자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부분은 상법 제 732조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임과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보험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 사망 보험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것이지 피고의 보험 모집인의 행위 때문에 부효가된 것이 아니며 피고의 보험 모집인이 강행복귀 위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는 원고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는 상당히 인관계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